아화 삼동 폭풍혁명식 군이여행이나타혼여행나다이혼이나타났습니여행여이 들어가면서 좀 보충을 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거듭해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서로 소통하면서 위로와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따뜻한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. 그러셨습니다. 설렁할 수 없더니 <목소리도> 영재박수 많이 나오는 은혜들이 고 뭐,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자제했습니다. 그냥 가셨어도 좋겠고 끝난 다음에 얼른 이제 만나지 못